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 팀빌딩이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팀 및 팀빌딩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소셜벤처 창업팀 빌딩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 창업팀 빌딩을 위한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창업팀이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시작하기 위해 모인 두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러한 신생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팀 빌딩이란 무엇일까요? 아놀드 베이트먼 교수는 팀 빌딩을 하나의 팀이 서로 함께 일하는 과정을 배워가고 팀 구성원들이 조직에 좀더큰 공헌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드리는 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소셜벤처 팀 빌딩에 접목하면 사업화 과정에서 왜이 문제에 집중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셜벤처 팀빌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일반 창업팀이 제품, 방법, 신념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과 달리 소셜벤처 창업팀은 신념, 방법, 제품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 구성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때 면접도 한 방법이며, 이에 대한 노하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벤처팀을 구성하려는 창업자는 대부분 초보면접관일 것입니다. 면접 시 초보면접관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는데, 어떤 실수일까요 바로 폐쇄적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잘 합니까 또는 대인관계가 좋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 라는 답 이외에 어떤 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바로 폐쇄적 질문의예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만약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의 면접을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공동 면접자로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가 면접자로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 답인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초보 면접관 CEO랑 베테랑 면접관 CEO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면접관 CEO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묻고, 베테랑 면접관 CEO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또 초보 면접관 CEO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잠재성을 찾으려 하고 베테랑 면접관 CEO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능력을 확인하려 한다고 하죠 베테랑 면접관 CEO인 잭 웰치에게 면접 볼때 하나만 질문해야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는가? 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하고 또 파고 또 질문하면 면접자의 직장 윤리 능력 지혜 시장에 대한 안목 등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면접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드러내야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창업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또 창업팀을 구성하면 초기에 투입되는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족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창업팀의 결속력과 지속성이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성원 선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우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정치외교학부생 한 명은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네팔의 물자 공급이나 건물 재건 등을 위해서 지역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봉사자들이 직접 답사하는 방법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네팔을 도울 드론을 제작해 저렴한 가격으로 비정부기구 등에 판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본격적으로 드론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각기 다른 전공의 대학생 8명이 엔젤스윙이라는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여를 꼬박 연구한 끝에 정밀지도를 만드는 드론을 만들었고 이 드론은 피해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팔 방문 당시 많은 주민들이 의약품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해 고생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를 드론으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엔젤스윙 팀은 의약품 배달용 드론인 메디드론의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의약품 상자를 단 메디드론이 보건소로부터 2km 떨어진 마을에 주민 10에서 20여 명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상자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있다면 지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은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배분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IDG 벤처코리아의 대표는 지분 배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분 배분은 MVP 테스트 후 사업 가능성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MVP란 Minimum 프로덕 a b l e Product, 즉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말합니다. 팀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MVP 구축을 하다 보면 각자의 실력이 드러나고 누가 더이 프로젝트에 헌신했으며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VP를 구축하고 나서도 당장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까다롭고 힘든 지분 배분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 지출이 본격화될 때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배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각종 회계, 세무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또 비용지출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세무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용지출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세무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지분 비율을 창업자들 간 동일 지분율, 즉 1분의 1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심점이 생겨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안정되고 성공에 이르기 시작하면 창업자 간 또는 적대적 M&A로 지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핵심 기술을 가진 창업자의 지분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못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해임 및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운영되는 원칙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운영의 자율성,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수익 배분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사회적 경제는 호혜, 연대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공동의 사회적 욕구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벤처 창업팀의 운영 방식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공통 운영 원칙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리더는 팀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인 리더라면 팀과 조직이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있어 관리자와 리더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죠.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가치, 조직 내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그 요소입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사업 초기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보다는 구성원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창업 활동에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셜벤처는 무엇보다 창업 자체가 사회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줄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정, 칭찬, 포상. 특권, 권위, 관계 형성 등과 같이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서적 보상과 더불어 유연한 근무시간, 휴가, 교육 등 창업활동에 구성원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 및 환경적 보상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그럼 일에 대한 가치가 급여의 일부인 회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메르크루 은행은 1982년에 설립되어 네덜란드의 네 군데에 지점을 둔 작은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친환경 농업, 대안학교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등더 나은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성이 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은행 자문역인 메테 트위센 씨는 이 은행에서 9년을 일했다고 하는데요 월급은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트센씨는 메르쿠르 은행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가운데는 다른 은행에서 이직해온 이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럼 파은행에서 이직해온 한 직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메르쿠르 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일하는 문화가 자유롭습니다 기업 문화가 다르죠 이전 은행에서는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일했었는데 메르크르 은행을 다니면서 고객의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내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